버츄얼 박스 확장팩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버츄얼 박스라고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오라클 VM 버츄얼 박스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 다운로드스 클릭을 합니다. 버전이 6.1.38 버전이면, 이 아래쪽에 6.1.38 오라클 VM 버츄얼 박스 extension pack all s u p p 이걸 클릭을 하고, 만약에 6.0.대 버전이다 하면 클릭을 하고, 6.0.24 버전이면 밑에 Extension p a 6.0.22 버전이다 그러면 또 밑에 Extension p a c 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츄얼 박스의 버전 확인은 도움말 가서 버츄얼 박스 정보를 누르면 6.1.38 여기 버전이 나옵니다. 지금 6.1.38이니까 서포트 p o r t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버츄 박스 확장팩을 클릭을 하면 질문 이렇게 물어봅니다. 버전 6.1.8. 설치. 그리고 스크롤바를 끝으로 내려야 동의합니다. 활성화됩니다. 동의합니다. 클릭. 자, 확인을 누르면 확장, 환경 설정, 확장, 박장. 여기 확장팩이 설치가 됐죠. 자,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 확장팩을 설치하고 싶으면 장치에 가서 맨 아래보면 게스트 확장 cd 이미지 삽입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확장팩을 설치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보면 설치할 수 있다. 클릭 뭐 진행이 늦게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내 pc 들어가서 여기 버트럴박스 게스트 에디션스 이걸 더블클릭, 하고 여기 있죠? 실행 와일을 더블클릭. 자, 이 Next 누르고 Next, 여기 다이렉트 3D 서포트 그런 거 설치하는 거는요 USB 3.0 지원하고 인스톨 자 리부트나우 체크되기 후 피니쉬 누릅니다 설치됐나볼까요 시 설정 앱을 눌러서 이게 설치가 됐네요